안녕하세요. JI 아이 사운드입니다. 렉서스 IS250 차량이 오디오 고장으로 인해 입고되었습니다. 증상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펑노이즈 어우, 심각하네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아무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ACC만 넣어도 오디오에서 펑 노이즈, 하이트 노이즈, 뭐, 프로텍트 관련 소리, 증상이 엄청나게 많네요. 어우,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 음, Ji s o u n 입니다 음, 이제 앰프 수리를 끝냈고요. 다시 한번 증상이 나타났는지 수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ACC만 넣어도 팜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뭐 프로텍트 걸리는 소리 다 났었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전원을. 오디오도 한번 틀어 볼게요. 네, 또디오를 틀었었는데 지금 이제 꺼버렸어요. 팜라노이즈 소리 뭐화이트 노이즈 프로텍트 소리 아무것도 안들리죠 지금? 네. 수리 완료돼서 정상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